와, 애들 밥다 먹고 갔다. 밥다 먹고 간다. 다녀왔습니다. 얘들아 집사 왔다. 집사 왔다. 치킨 사 갖고 왔다, 얘들아. 근데 너희들은 못 먹는다. 다녀왔습니다. 어머, 얘들아 이제 금식해야 돼, 니네. 어, 이거 뭐야? 장난감 왔네요. 오, 귀여워. 어머! 아빠! 새끼 있어요! 헐! 한, 한 마리, 두 마리. 체리 오늘부터 금식해야 돼. 모찌 모찌도 금식해야 돼. 망고 망고 너도 금식해야 돼. 너 이거 놀아봤어? 미래도 왜미미니렐렐레 미소소 돌빵 미래도 도물찍다 코물 체리. 너가 이걸 눌러야지 이거를 이걸 눌러봐야지 이거를 이야지이거 <웃음> <웃음> 애들 이거 노는 법을 몰라요. 이렇게 바로 이렇게 탁 놀. 이렇게 망고너도 이렇게. 놀아봐 이렇게. 어 이거 눌렀어. 네. 어, 어 그래. 어 그래. 떡톡이 그래. <웃음> 반고 이거 원리를 이해해봐.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. 이렇게 안 누르면 들어가고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런자이로잠이자게 이렇게. 이런자이로게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그, 래 그, 럼 망고 잡잡 그, 방. 그, 방. 그, 방. 그, 방. 그, 방. 그, 방. 그, 방. 그, 가지